우리 가얘기한와중에이자리에 네. 지금 없는 네. 우리 한우님께서한우 장범근근 선생님께서 지금 어, 안 계세요 네 맞아요 에원에서근국에이일하에는학원에 어, 네. 네. 제자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아 하는데 저런. 검사를 서그저께 받고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음성국에서 한국에서 한 나왔는데 요즘 서한국이서뭐다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좀 네. 집중 서한기간인가 그래서 음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격리를 하라고 연락이 왔대요. 제진짜 음. 그래서 번근이 형이 오늘 음. 없는데, 지금 예. 네, 저희들이 러시아 가려고요. <웃음> 네, 일단 블라디보스토고로아 <웃음> 그럼 오늘 어떻게 고, 노래를 못 부르네요? 나는 안 갔지만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예. 뭐안 되면 되게 하,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대에서 <웃음> 그런 데만 안, 안, 안, 안 되는 게 <웃음> 사람 불러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웃음>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제, 제가 저번에 안 왔던 그때처럼 음. 어쿠스틱으로 해야 될 거예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하느님이 여러분 저희 멤버예요? <웃음> 네. 저희 제... 멤버십이 아니라 멤버예요. <웃음> 저희 <웃음> <웃음> 저희 네명 중에 제일 오래된 멤버예요. 어, 최장수 형과 그러니까, 멤버? 같이 네. 제일 오래된 멤버인데 원년 멤버. 네, 근데 멤버십이 아니에요. 네. 지금 음성 통화로 한번 네. 예. 여보세요. 아 종시가 형뭐 필요한 거 없어요? 러시아 여자. <웃음> 러시아 여자는 2주 격리돼요. 오시면. 러시아에서 내가 같이 살면 돼. 러시아 여자친구 소개시켜줘. 형방 방송을 아. 방송 소리를 줄여야 아, 돼요. 형, 좀 아, 어그 예, 예, 어떤지 예. 좀뭘들 네. 해야 될지 지금 헷갈렸다. <웃음> <웃음> 우선은 안 나가시고 우리를 좀 이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팬 우리 팬이 있잖아요. 팬분들한테 필요한 거 구조물자들 너무 심심해서 만화책 구, 이런 거. 구호물자. 아까 노트북 준다고 우즈비 형이 그랬던 것도 어. 받아가지고 넷플릭스도 그거 가입돼 있는 건데, 보시고. 어, 그래? 예. 네. 그리고 주소 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뭐 <웃음> 네. 어, 근데. 네. 내, 월룸 살고 있잖아. 네. 지금. 그거, 그니까 그더 격리된 것 같아. 아, 와, 아 완전 황금이라. 어. 와, 이제 약간 슬슬 미칠 것 같은데, 벌써. 약간 <웃음> 그러니까 좀. 그 번근이 형 주소 올려주시면은 네. 그 저희가 각종 구호 물품들을 네. 접 접촉을 하지 못하니까 문 앞에 두고 갈게요. 아무튼 우린 방송 끝내고 다음 아. 주 중순 정도에 한번 가서 문 앞에서 문 톡톡 거려가지고 거기서 얘기해요. 지금 보면 안 돼. 문 사이를 <웃음> 두고. 지금 방송 방송 중이니까 형 이제 끊어요. 통화 끊고 방송 볼게. 네 형님 쉬세요. 어,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웃음> <웃음> <웃음> 형 먼저 끝어서미안해요 미안, 한우 형. 하, 한우 형아 딜레이가 있구나. <웃음> 아꼭 그런 걸로 <웃음> 비유를 해야겠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참아 방송이라 욕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웃음> 집에 있다. <웃음> 네, 아무 <웃음> 뭐라고 뭐미 <맞아? 웃음> <미친놈? 웃음> <웃음> 시즌 3를. 예 어떻게 끝낼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녹음 들어가면서 이게 너무 바빠지잖아요. 아 이거 힘들잖아요. 아내 주말 돌려줘. 네. 주말이 없어졌어 요 이제. <웃음> 저희가 뭐 라이브를 잠깐 쉬는 거지. 네. 유튜브 콘텐츠는 음. 계속 올릴 거니까 여러분 네, 소식은 뭐. 계속 전해드릴게요. 네. 공연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갈 텐데. 맞아 음, 네. 이쌍놈델 타. 아니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웃음> 제가 참아 방송이라 욕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예술인들한테는 이게 정말. <웃음> 코로나가 아까 말씀했던 첫마디면 살짝 해주세요? 어..쌍? 네쌍 너무.. 이렇게 착한 애도 욕을 하게 만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웃음> 맞아 그래 수 있어요 나도 맨날 틀리고 우회요 나도 너무 떨리고 무서워요 다큰 어른도 울어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집에 오는 길이 너무 쓸쓸해 너무 쓸쓸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도 가끔은 울어도 된다 맞아